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유튜버 놀러청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유튜브 팁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어떤 팁인지 지금 바로 살펴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혹시 여러분은 PIP 모드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?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화면이 작은 아이폰 미니를 사용해서도 있지만 두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면 집중을 못하는 성격 탓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PIP모드를 활용하면 유튜브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? 기존에는 애플 전용 앱브라우저 사파리에서 사용이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 막히면서 사용이 안 되셨을 텐데요. 단축어를 이용하면 유튜브 앱에서 PIP모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럼 단축어 추가 방법부터 살펴볼게요. 먼저 앱스토어에 접속하여 SCRIP까지만 입력하면 스크립테이블이라는 앱이 나오실 거예요. 이 앱을 설치하고 단축어를 활성화해 주세요 저는 이미 활성화된 상태로 만약 처음 활성화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뢰하지 않는 단축어 추가를 꼭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남아있는 URL을 눌러서 단축어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하시면 단축어에 유튜브 PIP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앱을 실행하고 원하는 영상을 재생해 보세요 그 다음 잠시 재생을 멈춘 다음 공유,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가장 아래에 있는 유튜브 PIP를 누르면 조금 있다가 유튜브 화면이 PIP모드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바로 눈치채셨을 텐데요. PIP모드로 전환한 상태에서 화면을 잠그면 재생이 멈추게 되는데 다시 화면을 두번 터치해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하게 됩니다. 프리미엄 결제 시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하지만 한달 구독료가 아까운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참고로 아이폰 단축어의 경우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